와 이거 물건이네 와리프트 에스 물건이네 어, 야야나리프트 에프 네아오브 r 그거 먹고 살라다가 그게 화면에 갔다가 떼서 가상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더라고요 야 이제 알았네 와 이걸로 방송하면 되겠다 어 채팅방 이걸로 띄우면 되겠다 응아오브 r 아 OVR 아 오브이 요이아 어, o 오브이 그안안는데데냥냥 리프트 S 자체에서 네. 이거 지원을 하더라고요아그때탄모드네 아, 데탄 데탄모드 그 따로 떼가지고 할수 있는 기능을 난 이제 알았어요 어언나 <목소리를> 아이고 주루루님이네 안녕 아이씨 방 저희 있는 분 누구나 했더니만 아이 주루루님이시네 아이고야 친구추가 바로 하고 도망간다 아이고 우리 아기낑수연님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녹화중입니다 오랜만인무니다 지금 녹화 중입니다. <웃음>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유튜버 하신 분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 유튜버라고 어, 어, 말했습니다. 어, 지금 어, 방송 중 아니 녹화 중이에요. 어 왠지 이번 녹화분도 날려먹을것 같아요. 저 주부른 목소리 나와가지고. 어. 이제 팀은 어, 영상 팀으로 갈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 지금, 저 지금 애니메이션 만겨가지고 왜요? 청년들 보 그리고 안경, 이거 세개좀 뜯다 다 해서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풀. 오 오늘 풀. 오늘 풀. 오늘 아 아우... 젠장띠이... 흥일이 있을거 같 아따... <웃음> 아아... 치즈버거 맛있죠? 킹하입니다. 아... 킹아 어. 어. 어, <오, 저>, 네, 어... 아 오셨고... <기괄>. 어, 아아킹아 어. 저기 주르르님 방송중이에요. 아, 빨리 난입해가지고 방해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V 흐흐 네. 네. 어? <목소리> <오>, 진짜요? 응. <목소리> 방해, 방 바로 방이저 <목소리> 건너편에서, 우와! 하고, 어 방해하고, 블라 먹고 아주 좋아. <목소리> 어 기모찌! 어김기모어 기모찌. 잘먹 지금 <목소리> 녹화, 아, 녹화 중이었데 <목소리> 어, 어, 아이고. 네? 아이고. <목소리> 녹화 중, 녹화 중. 어, 녹화 중.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맞다 유소보 씨요 유리엑스 아 맞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나유튜버예요어 나도 순간적으로 막 유튜버님으로서 유튜버. 어욕 욕할 뻔했어요 어 녹화 중인지도 모르고 어 이거 누렸죠 어. 뭐라고요 <웃음> 어내 게시물 이거 도이거 아니에요 지금 아. 어, 지금도 스트리밍 중이에요 아. 아, 녹화 중 녹화 중어녹화예요 음. 음, 녹화 중어 음. <웃음> 어. 뭐 뭘, 뭘, 뒤에, 어, 뒤에 뭘, 제이 뭘 제이 항상 하나, 보면 뭐, 달고 다니는 뭐. 사람들이. 참말로. 뭐, 딸이에요? 어. 딸이에요? 네? 딸입니다. 이에요 네. 아, 딸이에요? 아, 딸이, 뭐 딸입니다. 어, 딸이 엄마보다, 어, 좀 더, 어, 큰것 같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주 사랑으로 키웠구만. 잠깐만, 잠깐만. 어, 사랑으로 키웠네. 잠깐만, 잠깐만. 어, 나안 네. 네. 되려면, 예, 이런 거. 나안 되려면, 예. 강합니다. 저희 딸은 강하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딸애가다몽중이로 들고 다니는구만. 아이고야! 아이고야! 딸내미야 미안, 미안하네. 엄마는 정신아 <웃음> 아이, 버리려. 저희 딸 멘탈이 강합니다. 어, 아이고, 멘탈이 강해 아이고! 어, 딸내미 제대로 <웃음> 발이 식까지 <쉽게 하지>? 발에서 <웃음> 버린내가 겁나한다. 야야야. <웃음> 이와 <말에> 불타는 효녀입니다. <웃음> 오늘 버스 안 담요 형님 어디 갔어. 집 나갔지. 집 나갔다는 거 무슨 <웃음> 집입니까? 아이이 원래대로 어때 보자. 아, 오니다 아, 아, 킹아. 뭐... 어, 나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유 아잉 왔다 3 2 1 ah. 0